샌디! 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모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일단 데모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때그 게임 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파일 확장자를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게임 화면을 다시 한번더볼수 있도록 하는 팀포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어딜 가든 다쓸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빠른대전에 왔죠. 빠른대전에서 이렇게 녹화를 는 것도 데모로 다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 플레이어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쓸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변에 스파이가 있었나보네요. 자 그래서 녹화한 데모를 보는 방법은 일단 설정에서 고급 그리고 여기서 개발자 콘솔 사용을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결표 버튼을 누르시면 은 콘솔장이 켜집니다. 여기다가 데모 UI 라고 치신 다음에 이 창을 열어주세요. 이 창을 로드를 한 다음에 자신이 찍은 데모를 선택하신 뒤에 플레이하시면 그 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돌려보시면 아까 찍었던 장면이 다시 데모녹화로 보여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드라이버 버튼 누른지 자신이 찍은 데모를 3인층으로또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뷰모델과 이렇게 UI를 꺼버리면 3인칭에서 보는 듯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죽으면 시체는 이렇게 떨구지만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나 아니면 3인칭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은 주로 이렇게 데모 리플레이 녹화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는 데모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일단 첫째로 데모 녹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급 설정에서 데모 녹화 옵션에 들어가신 뒤에 자 여기 있네요 녹화 지원에서 활약 기록 하시고 활약 개시와 중단 효과음 그리고 경기 이거는 뭐 체크하단 상관 없지만 뭐튼 여기서 모든 경기 자동 녹화를 하셔서 이 데모 프로그램 자체가 녹화를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전 경기 자동 녹화는 빠른 대전이라든지 경쟁전에서만 찍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경기 자동 녹화는 어느 서버에 들어갔는지 자동으로 녹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토너먼트는 사설 서버나 매치 같은 곳에서 녹화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이외로 팀퍼 고급 설정에서 최소 연속처 횟수와 처치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쓰냐면 데모 파일은 전부 데이터로 적용되기 때문에 용량을 잡아먹습니다 모든 데모를 다 녹화하면 그 용량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필요없는 데모 파일들은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녹화 파일 자동 삭제예요 북마크가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파일을 삭제해주는 겁니다 최소 연소 처치 횟수는 15초 안에 4명의 적을 죽이면 여기다 북마크를 남겨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수치를 4가 아닌 7로 해두는데요 기록해두시면 얘가 알아서 북마크가 찍히고 나중에 그런 데모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이 플레이하는 모든 데모를 녹화해 두고 싶다 하시면 이 설정을 체크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설정 한번 할 때마다 뷰모델이 초기화 되니까 그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녹화하는 방법은 콘솔을 이용해서 직접 녹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콘솔 창이 켜주신 뒤에 리코드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솔저를 들었으니까 솔저라고 칠게요. 리코드 솔저라고 치시면 제가 지금 솔저라고 친이 부분부터 데모가 녹화가 됩니다. 데모는 한명 죽인 다음에 녹화를 중지할 때는 스탑을 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나가시면 자동으로 녹화가 끊깁니다. 자 그럼 방금 저장한 이 데모를 한번 돌려볼게요. 콘솔장을 다시 여셔서 플레이 데모 띄고 방금 제가 저장한 이름을 솔저라고 했죠? 솔저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금 제가 찍은 데모를 바로바로 바로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녹화가 끝나면 알아서 꺼집니다. 이렇게요. 저기 스파이가 있네요. 이런 스파이를 하나 잡을 때 어딨어? 여기 있네? 자 이런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클립을 따고 싶어요 근데 지금 7명을 킬한게 아니기 때문에 안됐는데 이런 명령어는 명령어는 DS 마크 라고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하고 싶은 것들로 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스파이를 잡은거니까 헌트스파이 아니 뭐 헌트다운 스파이라고 이렇게 쳐줄게요 그러면은 데모소프트의 이벤트 리코디드 북마크 헌트다운 스파이라고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드릴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마크가 잡힌 데모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따가 이 데모를 찾을 때이 틱을 이 북마크를 만들어둔 것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제가 잘 땄죠? 여기다가 이제 DS 마크라고 쳐줄게요. DS 마크 스나이퍼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가 데모 확인할 때 도움이 되겠죠. 야, 역시 난 너무 잘하는 것같아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녹화를 하실 때리코드를 이용하셨다면 TF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 tf 폴더에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말이죠. 데모 파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 녹화를 이용하셨다면 여기 데모스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북마크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 이벤트라는 텍스트 파일인데요. 이 이벤트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저장한 모든 북마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킬스트릭몇킬 했는지 저장해두는 것도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4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아까 4라고 설정해뒀기 때문에 4로 찍힌 거고요. 이제 제가 7로 바꿨기 때문에 킬 스트릭 7이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저장한 북마크를 보면은 북마크 헌트다운 스파이와 북마크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제가 데모를 들어가 볼 거예요. 데모 UI 그리고 로드 그래서 그 찍힌 걸 보시면은 제가 아까 게임을 한그 장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녹화가 되어있는데 한번 어느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데모 UI를 켜 주시고요 데모 UI를 켜 주시고 아까 적혀 있었던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헌드다운 스파이는 16000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여기서 약2000 뒤로 까주세요 그러니까 즉 저희로는 1400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14000으로 가봅시다 그럼 아까의 장면이 그대로 있네요 아까 스파이를 찾다가 돌아댕기다가 스파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다른거 봅시다 동박교 스나이퍼 제가 아까 스나이퍼를 되게 잘했잖아요 34000가 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아까 스나이퍼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근데 너무 좀더 앞으로 왔네요 더 뒤로 갑시다 데모에서 뒤로 하게 되면은 데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데모의 고질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내하시면서 쓰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아까 이렇게 스나이퍼를 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녹화를 하실 때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데모는 SV 퓨어 설정 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설치하신 모든 모드들이 여기서는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아까 못 보신 저의 베스 크리 이펙트를 데모 녹화를 이용하시면 은 다시 이렇게 크리티컬 이펙트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이죠. 데모 녹화에서 제가 이제 팁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데모를 녹화할 때마다 DS 마크를 이용해서 계속 적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인드 키를 설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바인드 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w 를로면 앞으로 나가죠. 바인드 w 를 눌렀을 때 이렇게 Forward라고 나오는 것이 바인드입니다. 즉각 키마다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 키를 할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bind f5 버튼을 마크 스파이, 스파이를 스파할때 찍는 북마크로 설정해 둡니다. 참고로 f5키는 원래 스크린샷을 찍는 건데 f12키도 있기 때문에 제가 f5키로 바꾼 겁니다. bind f5 ds 마크 그리고 띄고 스파이라고 해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여기 스파이 이 칸을 다른 걸로 바꿔셔도 돼요. 그리고 뭐, fun모먼트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뭐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다가 명령어를 쓸 때는 이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이게 하나의 묶음이다 라는 걸 컴퓨터가 알수 있으니까요. 그냥 DS 마크라고 해도 돼요. DS 마크라고 해두면 은 얘가 북마크라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마크 저장할 여러 개를 하면 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알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F6에서는 DS 마크 노말이라 해둬가지고 이제 스파이 말고 다른 병과들을 플레이할 때 이걸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드 설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데모를 찾을 때 북마크에 이름이 있으니까 찾기도 쉬워져요 두번째 팁은 데모 UI2 입니다 데모 UI2를 이용하시면 데모 1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그리고 이렇게 데모를 찾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열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24일 클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데모를 찍었는데요 데모 UI 1에서는 그니까 러즉 데모 UI 그냥 데모 UI에서는 틱이 이렇게 최대치가 33,000이라고 나와있고 틱이 흘러가는게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막대를 이용해서 빠르게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데모 UI 2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 이렇게 창이 다르게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타임을 이렇게 빨리 했다가 느리겠다가 할 수도 있고요 둘째로 이 데모 UI2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전체 길이를 비율로 해가지고 마우스로 움직이는 곳에 바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데모 UI1 보다 약간 더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 잘하는거 냅두고 왜 죽는 장면도 나왔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일단 데모 UI2가 1에 비해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데모 UI2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 단점이 있다면 데모 UI1에서만 스무스와 드라이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3인칭 기능은 데모 UI1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데모 녹화의 기능 중 3인칭 기능과 스무스 기능은 여기서 다루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 영상을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러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더 나은 녹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팀보트 녹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어, 재밌는 게임이 되시고 재밌는 녹화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스탠디, 베스였습니다.